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 쌤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어, 지금 날씨가 너무나 덥고 습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입맛을 잃기도 쉬우시고요. 또찬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가장 많이 손상이 되는 부분이 우리 몸 안쪽에 있는 위장과 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차가워지기 쉬운 위장과 비장 쪽에 많이 떨어져 있는 장기의 기능들을 오늘은 조금 더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위장과 비장을 위한 요가 시리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요가 건강 힐링에 대한 팁을 드리는 민정쌤입니다 네 이제 자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쪽 다리를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넓게 열어 아기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 밑에 담요 받쳐주시고요. 천천히 상체 숙여서 네, 왼쪽 팔을 길게 뻗어주시고요. 오른팔은 허리 뒤쪽으로 호흡 크게 세번 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손을 짚고 일어나시고요. 반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팔을 길게 뻗어주시고요. 왼손 허리 뒤쪽으로 들이쉬고 내쉬고 들숨 날숨 들숨 나이스 손을 짚고 일어나서 네. 이제 이 안쪽에 비장경락의 라인을 따라서 조금 더 자극을 해보았고요. 왼쪽 다리는 무릎을 굽혀주세요. 오른쪽은 펴시고요. 그대로 등을 대고 누워보겠습니다. 왼쪽에 앞쪽 허벅지 라인의 위장 경락이 충분히 자극될 수 있도록 합니다. 호흡 크게 세번 들이쉬고 내쉽니다. 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무릎 세워주시고요. 팔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앉아보겠습니다. 왼쪽 무릎을 앞으로 하시고요. 오른쪽은 다리를 길게 뒤로 펴줍니다. 최대한 오른쪽 다리를 뒤로 길게 뻗어서 오른쪽 앞쪽 다리 라인을 따라서 위장 경락에 자극이 되도록 합니다. 숨 크게 세번 마지막 들이쉬고 내쉬고 네, 손을 짚어주시고요. 왼쪽 다리 그대로 눕히고 왼쪽 엉덩이 아래로 해주세요. 상체 낮추어서 호흡 세번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나이스 손을 짚고 이제 왼쪽 다리 뒤로 양쪽 무릎을 모두 굽히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아기 자세에서 잠시 숨세번 들숨 나이스 들숨 나이스 들숨 나이스, 들숨. 나이스. 천천히 일어납니다. 네, 이제 오른쪽 무릎을 굽히고 왼쪽 다리 앞으로 편 자세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앞쪽 허벅지 쪽에 위장 경락의 공간 크게 자극이 되도록 합니다. 양손 위로 보내셔서 양쪽 옆구리 쪽에 비장 경락도 충분히 자극을 줍니다. 호흡 세번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무릎 세워주시고요. 손 아래로 네, 이제 천천히 일어나 앉아주시고요. 네, 이제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보내고 왼쪽 다리를 뒤로. 네, 손끝을 바닥에 손전체 짚을 수있으면 짚으시고요. 네, 팔의 길이에 의해서 각자 손을 짚는 위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게 호흡 세번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손을 아래로 짚고 오른쪽 다리를 눕혀주세요. 오른쪽 엉덩이 아래로 상체 깊이 낮춰서 호흡 세번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지금 왼쪽 엄지발가락에서 안쪽 허벅지 라인 쪽 비장경락 들이쉬고 내쉬고 네, 천천히 손 짚고 올라오시고요. 그대로 양쪽 다리를 넓게 열어주시네요. 네, 이렇게 다리를 연 자세에서 내쉬면서 몸통을 돌려보겠습니다.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다시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돌려줍니다. 들이쉬며 돌아오시고 내쉬면서 몸통 돌려서 비장경락의 공간 충분히 자극 주시고요. 다리를 따라서 엄지발가락에서 안쪽 허벅지 비장경락 두 번째 발가락에서 허벅지 위장경락에 자극이 됩니다. 들이마시면서 돌아오시고요. 내쉬면서 비틀기 마시고 한번더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네 이제 다리 모으시고요. 이제 두 다리를 아래로 펴시고 천천히 몸 전체를 편안하게 눕혀서 잠시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서 이완하고 크게 호흡합니다. 호흡은 조금 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깊이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깊게 내쉽니다. 들이쉬고 깊이 내쉽니다. 무릎 세우고 양쪽 무릎 같은 방향으로 마시며 돌아오세요. 내쉬면서 반대쪽 마시면서 같은 방향으로 손을 짚고 일어나서 앉아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장과 비장 쪽 소화기관의 기능을 많이 높일 수 있는 평가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하나하나 자세들 같이 수련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